어떤 사람들이 이 카드를 만들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오랜만에 발급받을 만한 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일 하나 내줬네요 기다리던 메리어트 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혜택 내용을 보니 신한카드가 혜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협상하며 출시된 카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디자인만 이쁘게 만드는 현대카드에서 만든 대한항공 PLCC 카드와 비교되네요 신한카드는 항상 혜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부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우처로 전 세계 메리어트 본보이 참여 호텔 1박 무료 숙박권이 지급되고요.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연간 1천만원 이상 사용시 5천포인트 2천만원 이상 사용시 1만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네요. 메리어트 본보이 엘리트 멤버십도 제공하는데요. 기본으로 골드 엘리트 등급이 제공되며 연회비 주기내 6천만원 이상 이용시 플래티넘 등급이 제공됩니다 메리어트 qn도 10개나 제공되고요 연 2회 국내 메리어트 조식 5만원 할인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 4회에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 제공됩니다 연회비는 비자 기준 26만 7천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만 7천원의 가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숙박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어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1박당 3만 5천 메리어트 포인트 이하 호텔 예약 시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3만 5천 포인트로 예약 가능한 호텔은 카테고리 5 호텔들인데요. 국내 기준으로는 웨스틴 조선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와 제주 메리어트 플라자 라이즈 그래비티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이 있습니다. 초년도는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고 10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뒤이 금액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면 무료 숙박권이 4에서 6주 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어트 1포인트의 가치를 저는 보통 7에서 8원으로 계산하는데요. 보수적으로 7원으로 계산해도 약 24만 5천원의 가치를 합니다. 연회비와 유사한 가치죠. 3만 5천 포인트로는 카테고리 5의 호텔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 세이버 호텔에 선정된 호텔 플러스 오프피크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카테고리 6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일단 포인트 세이버에 선정된 호텔에서도 매우 적을 뿐더러 오프피크 기간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최근 1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피크 기간이 많긴 했습니다만 저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확률이기에 그냥 카테고리 5에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인트 숙박권 사용 팁을 하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12월 31일 혹은 12월 의 주말 등은 유상으로 예약하면 매우 비쌉니다 이렇게 유상으로 매우 비싼 날도 숙박권은 동일한 포인트로 예약이 가능하므로 유상 숙박 비용이 비싼 날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미리미리 예약 안하면 카테고리 5 호텔의 포인트 숙박도 4만 포인트로 올라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숙박권은 메리어트 본보이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할 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행 후 1년입니다 다음으로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적립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국내 최초의 호텔 글로벌 체인 PLCC 카드인데요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 또한 피인수로 인해서 어떻게 계약이 될지 예상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일리지 카드를 오랜 기간 주력으로 사용해 저조차도 이제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가 한 장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남은 마일리지 카드조차 없애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립 1000원당 본보이 1포인트 적립되고요 해외, 항공, 택시, 카페의 경우 본보이 3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메리어트 호텔 결제시에는 본보이 5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적립 기준을 보면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는 기본적립, 특별적립 각각 대상이 되는 총 청구금액을 1 0 0으로 나누고 서비스 제공 포인트를 곱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후 각각 적립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본 적립으로 2,600원을 쓰면 2.6이 되어 메리어트 3포인트가 적립되고 메리어트 호텔에서 2,600원을 쓰면 13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항공 분야에서 2,600원을 쓰면 8포인트가 적립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적립의 경우 사실 기존 항공사 카드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예전 같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는 굳이 마일리지 모으지 않고 언제라도 쓸수 있는 메리어트 포인트를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리어트 포인트가 왜 항공사 마일리지 보다 나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기간에 자유롭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10년이라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메리어트의 경우 새로운 액티비티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포인트 유효기간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적립이되는 포인트의 경우 퀄리파인 액티비티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신한카드를 24달 중에 한 번이라도 사용해 준다면 메리어트 포인트가 사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라는 점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마일리지 카드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어 마일 등 일부 외항사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 가능한 신용카드들이 남아 있지만 알래스카 항공 등 메이저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경로가 3포 메리어트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굳이 3포를 모을 필요 없이 바로 메리어트 포인트를 적립해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기대할 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메리어트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기본 비율은 3대 1입니다 다만 6만 포인트 전환시에 5천 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만 포인트 이꼴 2만 5천 마일리지로 보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당 약 16.8원에 구매하는 꼴이 되는데요. 계약되지 않은 현 상태의 대한항공 혹은 기타 효율적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가진 외항사의 마일리지를 16.8원에 구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효율입니다 여기서 일부 외항사의 하나요. 가끔 진행하는 마일리지 30%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게되 마일리지 구매 단가가 약 13원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번째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메리어트 포인트는 호캉스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리어트 포인트는 호텔에도 사용 가능하고 항공사 마일리지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호캉스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호텔, 항공뿐만 아니라 메리어트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메리어트 모먼츠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일리지 카드를 메리어트 카드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유의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 적립 이외의 특별 적립은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시 제공이라는 점 상품권, 선불카드, 각종 세금, 할부 등은 적립이 제외라는 것 특별 적립 1은 메리어트 공식 예약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특별 적립 2의 항공 적립은 항공사 공식 예약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택시 앱을 통한 자동 및 선결제 등은 제외라는 점 카페 적립은 입점 매장이 제외된다는 점 정도가 중요사항이며 나머지 부분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어트 본보이 보너스 포인트 제공입니다 연 실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 증정으로 1천만원 이상시 5천 포인트 2천만원 이상시 1만 포인트를 추가 증정하여 1만 5 0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어트 본보이 엘리트 멤버십 증정입니다 카드를 만들면 일단 골드 엘리트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 엘리트 등급이 되시면 투숙시 포인트 25%가 추가 적립되며 2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 6천만원 이상시 플래티넘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골드 등급 제공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금액 허드를 주고 플래티넘 등급 제공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사실상 사업자분들 6천만원 쓰는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수많은 자영업자부터 전문직 분들까지 모두 메리어트 플래티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어트 본보이 엘리트 숙박 크레딧 제공입니다 메리어트 의 10qn을 제공하는데요 매년 플래티넘과 티타늄 달성을 위해 고생하는 진성 회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 혜택과 5번 혜택만 받아도 연회비를 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qn으로 인해 메리어트 플래티늄 티타늄 유지가 좋은 수월해지기에 충성 고객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메리어트 참여 호텔 조식 할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 2회 조식 요금 5만원 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일 1회 사용 가능하며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씩 제공됩니다 3인이 투숙하게 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혹은 주말 오전에 가끔 조식 먹으러 호텔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입니다 연 4회 저 라운지멤버스 앱을 통한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까지 무료라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pp카드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본인만 입장 가능한데 이 카드가 있으면 지인이나 가족과 여행을 함께 가게 될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역시나 전월 실적 30만원 필요합니다 비자 시그니처 등급의 카드이기 때문에 국내 라운지 출입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므로 4회의 라운지멤버스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하시면 되므로 총 왕복 4회 여행에서 라운지를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시그니처 등급 서비스입니다 연회비가 비싼 만큼 비자 플래티늄보다 한 단계 높은 비자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 공항 라운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외에 대부분의 호텔 및 인천공항, 김포공항 발레파킹이 가능합니다 자 이로써 혜택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바우처 플러스 10QM만으로도 충분히 연회비의 가치를 하고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카드의 연회비는 26만 7천원입니다 천 원이나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카드를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그냥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질문과 아래 에 있는 질문 본인이 만약에 4점 이상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이 카드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점 이하는 안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점에서 3점 정도는 만들기 전에 한번 고민해보고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만들고 혜택만 제대로 뽑아 먹어도 연회비는 뽑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카드 발급은 쓸데없는 소비를 조장하고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기존 신한카드를 1년 이상 미사용하셨거나 신한카드를 처음 발급받으신 분들은 뽐뿌의 카드업체 게시판에 들어가서 설계사 찾아서 발급하시면 연회비를 어느정도 지원받는게 가능하시기에 도움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정도로 마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킴비서였습니다.